가수 박창근의 팬카페 포근이 회원들이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가수 박창근의 팬카페 포근이가수제위연금 4,032만 7,250원을 맡겨왔다고 8월 30일을 밝혔는데요. 팬카페 포근이는 지난 21일부터 10일 동안 팬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모금을 진행했고 팬 808명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호근이 관계자는 박창근은 평소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뇌, 지구의 환경문제 등을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살펴왔다. 그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희망브릿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수의 이웃에게 온정을 나눈 박창근님의 팬카페 회원분께 감사하다. 희망브리지는 이재민분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희망브리지는 수재민 주거지원 생필품 지원 피해 복구 활동 등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성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창근은 지난 8월 27일 서울에서 어제 오늘 내일 전국 투어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창근은 오는 9월 17일과 18일 부산 공연을 개최하고 이후 대구 상원 전주 울산 청주 일산 등의 지역에서 투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